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자유일보 tv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비역 해군제독 신동보 제독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해에서 우리 국민이 총격으로 살해당하고 그리고 그 시신이 훼손된 사건으로 지금 전국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군과 대통령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지상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그것 하라고 우리 대통령을 뽑았고 그것 하라고 막대한 국방 예산을 감당하며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한다며 남북관계 남북관계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만큼 더 소중한 명령은 없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북한은 우리 국민을 우리 군이 많이 지켜보는 그것도 한뭐 1, 20분도 아니고 무려 6시간 가까이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그 수역에서 공개 총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불을 빌러 <웃음> 태웠습니다. 여러 가지 분석과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육지에서 하는 탁상공론이 아니라 이것은 바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바다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했고 그리고 어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좀 심동보 어, 제독님 모시고 어, 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심동보 제독님은 해군에서 복무하면서 어, 이번 사고가 난 NLL 수역에서 어, 경비정 정장도 해보셨고 그리고 북한 간첩선을겹침시킨 공로가 있는 어, 해군 장성입니다. 그리고 어, 어, 현역 시절에는 NLL을 넘어서 비상비밀작전까지 수행해본 경력이 있은, 있는 분입니다. 심재동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재동님,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예. 볼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 국민 목숨을 적지에 그 지금 총구 앞에 있는 걸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저, 1980년 12월 2일이죠. 네. 그 완전히 그, 그, 검 몸이 다 돼가는 그 무월강 네. 때, 이런게 전혀 풋빛이 안 보이지, 바다예요. 캄캄한 밤이. 그때 이제, 그, 첩보에서 무장간첩선을 객집시키고 있어요. 네, 1980년. 근데 예, 네. 그때도 대군에서 살아있는 가동 감정이다 동원됐었어요. 네. 첩보니까 네, 네. 그게 12월 2일 자정에 네. 남해도에 에서 그 고정 간첩 하고 네. 북한 무장 간첩 선하고 접선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 첩보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하게그 당시는 미리 이게 셰프리미는 이게 작전 실패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제일 우선으로 그 군사 부활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다 출항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미리 이틀 전에 출항해서, 자, 뭐, 과정을 다 설명하기를 그랬는데, 문제는, 어, 자정에 그 접선하는 간첩선이 그 30분 빨리 접선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육군 39사단 어, 남해 해안 대대에도 그 정보가 갔죠. 네, 네, 네, 그 네. 육지에서도 지키고 있고, 회상은 우리가 완전히 몇개보그다중포위를 어,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제입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저는 저유토탄고속함에 포술장 대이대예요 정확대인데 어... 인간 후 오는 참각이죠 그래 하여튼 네. 저 대마도 서남방에그 모선 탐색단대 우리가 임무가그래돼 있었어요. 네, 네. 현장에이제는그간첩 그 자선이 침투한 거기는 다른 함정들이 한뭐 20여척이 포위를 했는데. 자선은 모선에 들어서 나온 문제는 그게요. 왜 이제 포기를 빨리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네. 이것도 마찬가지요. 02시 30분까지, 3시간이 지날 동안에 감수선을 놓쳤어요. 음. 다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든 함정이 포기하고, 그, 저, 저 해군 준장, 그리고 원스타가, 그, CTO라고 그러죠. 그, 그, TF, TF, 이런 게 전부 해군용우거든요. 네. 그, 그, 무후에 조합해서 이제 하는 그, 그 기동부대인데, 어, CTF, 커맨드 테스크 폰, 유니트, 테스 TF가 있고 밑에 TG가 있고 TU, DE로 나가는데 네, 네. 하여튼 대부분 기동조식이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 완스타가 전해상 현장 체력을 지휘하게 되어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저, 저, 전투배치 재제 지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작전을 포기한 거예요 전투배 해제... 실패했다 이 작전은 네, 네. 간첩선을 놓쳤다 도망갔다 네, 네. 이렇게 단점을 네, 한 거죠 최신종한은 네. 전혀 접촉을 못했으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배도 전투배치 해제 지시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저만 전투배치를 해제를 지시를 안 했다고 저는 포술장인데포용들은 현장 그 헤드셋을 끼고 네네. 대기를 시켰단 말이야 네네. 네네. 그러고 이제 현장 쪽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그 함장님한테 그의를해 가지고 함장이 중령이었는데요 이 현장으로 압축수색을 그의를 해서 함장이, 함장도 이장 부임하자고 첫 출동이었거든요 네네. 저는 한 10개월 됐고 근데 경험이 있으니까 그의를 전폭 수용해 가지고 남해 현장 쪽으로 들어가다 30분 만에 레이다에서 이게 수입부한세번 아, 아. 도는데 튄게 고속 그 접촉물을 발견을 한 거죠. 네. 근데 일본 영예가 그때 5만이도 안 나왔어요. 음, 음, 음. 근데 만일에 우리 제 밑에 있는 포용까지 그 정치 배신 해제를 해가 그 침실로 그 잠을 잘지 재웠으면은 음, 음. 그 놓쳤어요. 아.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적 중. 네. 간철창 그에 50 낫도록. 네. 한 70km, 75km? 어, 이렇게 네. 볼수 있잖아요. 엄청난 속도죠. 엄청난 속도로 도망을 네. 가는데, 네. 영향은 다 됐고. 그, 그, 그, 그, 우리는 그, 애들이 자고 네. 있고, 네. 전투 배치가 안됐 상태에서 전투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마침 대기를 시켜가지고, 위협사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간첩선에 다시 역침도로 도망가는 걸추적해서 식별하고, 네. 객신까지 이제, 네. 가시겠잖아요 네. 네? 예. 근데 저 혼자 포기를 안한 거예요. 음. 그걸 제 저마저 포기를 했으면은, 수십 척의 해군함정이 도움된 작전이 실패한거예요 아, 그러면 어. 줄줄이 그 후속으로는요. 그문책를 받게 되어있잖아요. 작전 네, 실패. 그런데 줄을... 제가 객침시키는 바람에 네. 오히려 그게 저, 더저 중목이 셨죠. 네. 그 송영무 장관 같은 게우 옆에 구축한 포설장을 했어요. 아, 제가 객, 객침시킨 방침? 함정에다가 간첩선에 막 포를 몇 수백 발쏜 사람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그게 이제 공격 가르치기. 네, 정복고 이미, 나중에 이거 그 징계 먹을 뻔했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가 다음날 입항해보니까 두 배가 먼저 입항해 가지고 한영에서 다 했어요. 네. 우리 배는 포를 일곱 발 밖에 안 샀어요. 주신님. 네. 그러니까 첫 발에 맞은 거예요. 네. 날아가는 포탄수. 네. 그래 하여튼 기적적으로 이제 기증이 생겼는데 제가 이걸 굉장히 소중한 그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네. 절대 포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네. 끝까지. 야구 옛날 미국, 뭐, 라 선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 영웅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유명한 프로, 그 말이 구의 말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때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야구는 구의 말 투하 고었어요 근데 생각해요. 지금 이게, 이거를 제가 무려 40년 전 해상대 간첩 작전 사례를 왜얘기하는지 이게 지금요. 너무 빨리 포기해버린 거예요. 정와에부터 대통령, 뭐, 대통령뭐 국군 통수부잖아요 네. 국방부. 그 다음에 해군이 왜 했는지, 저도 해군 출신이지만은, 세부적으로, 그, 뭐 저한테, 뭐, 체포,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그,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제경과 이걸, 이번 사건을 보았을 때는, 국민 목숨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즉적 아. 총뿌리 앞에.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 아침, 저, 저, 이 신문에 보니까 피계 위치가요 등산곳 북한 등산곳 있잖아요 네네. 그게 북한 한계선에서 거리가 얼마나 3km예요 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종 위치로부터는 38km 이것만 제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38km 어,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 근데 NLL 있잖아요 NLL 밑에까지 우리 형이잖아 네네. 네네. 북한이 뭐 계속 자기들 주장하는 남북 개선을 주장하면서 지금 실종 탐... 잠식 수색 작전 하는데, 제가 영행을 첨부했다. 이런 이야기 자꾸 시비로 노잖아요. 그 북한이 말이 안 되는 거고. 북한 안개선, 이거는 뭐, 휴전 이후에 북한이 더 고맙게 지키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 지난 2년 전에, 에, 남북 9.19 군사 합의 때도 NNL 기준으로 모두 합의가 됐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아시죠? 네. 근데 말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NNL을, NNL을 북방 불과 3 k m 예요 3km. 3km면, 저, 어, 우리 해군은 저 마일로 쓰잖아요. 3km는 예, 네. 이 마일도 안 돼. 네. 이 마일도 안 되는 그림이요. 고속정이, 고속정이 부홍하면을거 도착하는 그림이야. 그럼 그거를 제가 제가 이거 저현장에 말에 고속정 어, 고속정 편대장이나 정장이었다면 네. 그 정장이 이못아 하는 건 아니니까 편대로움직이지않 네. 그럼 편대장이 지시를 해도. 보통 세척기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두치이 되는데 이거 특성상 틀리는데. 근데 인평도 가면 세척이 아마 이렇게 펼들 거예요. 네. 또는 두치이될 수도 있는데. 네. 네. 동네지 이거는 NLLD 바로 밑 m 까지 가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그렇죠. 내 군에 상을 날까 봐 지금 매일, 매일 그 북한 이게 알았습니다. 그 저네 종자가 북한 갱비증이 발견해가지고 북한측에 그 수산사업소 막 그쪽에서 발견해가지고 네, 네. 또해군에 해군사령부 연락해가지고 해군 경비정이그 네. 출동해가지고 이걸 총격 사살을 해가지고 불까지 태웠다는 거 아닙니까? 아, 네. 핵심은. 근데 발견할 때부터 사살할 때까지 한6 시간 있었단 말이에요. 여섯 네, 시간. 네, 네. 그래 해군도 알았을 거랍니까? 그러면 어떻 보고 있었던 닙니까 여기 N.L. 남아까지딱가 있는 거예요. 해군의 고속정이 네, 그렇죠. 순찰... 그리고. 음. 계속 거네하는 거, 이거, 이거 NLL, 불과 3km 밖에 안 떨어져 있다. 네. 이거는 허가만 해주면은, 어? 10분 내에 구출해서 오겠다. 르릉. 가면 그냥. 그렇죠. 그냥 10분 내에 기습, 기습적으로 월선해서, 네. 이거, 저, 저, 우리 그래요? 실종된 국민을 구출해 오겠다.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시기동을 하겠다. 위협. 네. 네. 또 공포, 네. 어, 또, 어, 저 어, 그, 쏘고 말이죠. 포도 네. 쏘고, 공포로. 네. 여러 가지 모든 걸 압박을 다 하는 거죠, 북한에. 이거 네. 절대, 이, 시, 이, 저, 실종자를 구출해서 우리 쪽에 넘겨라. 네. 만일에 그쪽에 탈북했다면은, 당신들 그 판단을 맡기겠다. 네. 탈북이 아니고, 실종인 것들 우리 쪽으로 기한을 시키라. 네.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구출할 수밖에 없다. 계속 압박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모든 남북 간의 에, 통신선이 다 차단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상승공통망이라는 거는요 차단을 시키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걸 잘 모르는데 음. 상승공통망은요 북한에 다 들어요 음. 그리고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뭐 해가지고 그 남북 그, 그 해군 간에 네. 통신망을 설정했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는 그 국민들 속인 거예요 네. 설정한 게 아니고 국제상승공통망은 네. 모든 해군이 듣게 돼 있어요. 음, 음, 네. 상선도 다 듣게 돼 있어.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 그 NL, 북한 쪽으로 상선도 들어가잖아요. 네, 네. 그래 우리 갱비함정기를다 검색하잖아요. 네, 네. 뭘 네. 검색하느냐. 네. 물론 시각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 정기 검색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통신 검색을 해요. 음. 뭘 가져가나, 국제상선 공통망을 통해서 검색을 해요. 그 그렇게 상선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 해군, 뭐, 당선, 우리 배로부터 몇, 몇, 몇 도, 몇, 몇 낫도록 가고 있는 상승부를 온는다고 해요. 아, 아, 아. 그 어디를 기한,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네. 뭐, 데스티티네이션, 그런 게, 표준 그프로시저가 절차가 영문으로 쫙그 네. 한교에 가면 다 있어요. 아, 그렇는 절차가. 그렇죠. 어,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냐, 그, 네. 뭐, 하물이 뭐냐, 뭐, 처음부뭐 선적이 어디냐, 이런 거다 확인해가지고, 그, 다결과보고로 상승금식 결과보고로 하거든요. 네. 사령부. 그런데, 근데, 북한은요, 북한도 네. 다 들어요. 그 상승. 네. 그걸 북한도 아, 다. 들어요. 당연하죠. 하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 상승 공통망 통해서 얘기를 하면 돼. 네. 북한이 응답을 하든 안 하든, 네. 듣는 건 확실하니까. 네. 빨리 돌려보내라. 거기에다가 응, 네. 위해를 하지 마라. 네. 모든 욕을 할수 있다니까요? 네. 안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건 우리 우리 했는데 우리. 우리가 모르는 줄도 있어요. 그렇죠. 해군은 그렇게 나 했을 거라고, 봐. 우리 해군은. 네. 근데, 어느 언론에도 그걸 보도된 적이 없어. 그렇죠 음. 음. 그럼 그 다음에 대통령이 무슨 그 이번에 뭐 북한에서 통제문이 오니까 바로 그날 그걸 그 친서 교환한 걸공표했잖아요 네. 이달 8일날 우리가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12일날 해신을 그 했는데 친설을 공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핫라인이 그 남북 정상 간에는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친서을 서로 교환하고 네. 할 정도면 안 했냐, 이거야. 그니까, 완전히 빨리 포기, 아, 이거는, 그니까, 자꾸, 저, 저, 이야기 처음으로 돌아가면요. 포기를 너무 빨리 한 거예요. 국민 네, 네. 목숨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그 총뿌리 앞에 서른 몇 시간을 표를 해가지고 치신 그, 우리 국민이 총구 앞에 지금 끌고 있는데, 그걸 왜, 그리고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어. 우리가 처음 3 0월 3km 밖에 안떨어졌 이렇게 옛날에. 그걸 왜, 그렇드? 그리고, 그 제일 문제는요, 제가 해운이었으면, 이건 허락이 계속 요청을 당연히 해요죠 적자서. 안 떨어진다, 이거야. 제가 판단해가, 야간이 시도 21시 40분에 총, 총살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그 표류자가, 표류 실종자가 그, 이제, 한계를, 상을 넘어서, 저, 저, 저체원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저 체온, 으로 음, 네, 죽을 그런 거, 그 다음에 북한의 총격 도발 가능성 모든 걸 판단해서 현장 시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음, 제가 고속중 정장이었다. 음.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대통령 명령 없이. 명령 없이 저는 구, 구출을 해 놨고 보는 거예요. 일단 구출하고. 그면섬 조치, 그리고 나를. 후보고. 후보고. 후보고. 그럼 내가 책임져면 될거 아니야. 음. 나는 우리 국민이 저, 저, 총구 앞에서 들고 있는데. 네. 저체원으로 음. 먼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저게 총격에 죽을 수도 있고, 네. 아니 면 끌려갈 수도 있고. 네. 이 다양한 상황을 나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서 네. 내 판단에 이건 구출했다. 네. 날 처벌하십시오. 네. 네. 나는 그 NLL, 어, 저, n l 을 유행을 사는 사행이거든. 네. n l 능력. 어? 그럼 그래, 내 내가, 내가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데 군인은 자기가 올그 그, 그거를 처벌을 감수하고라도요. 네. 네. 국민을 이렇게 구해내는 게나날 군인 당한 거예요. 예? 네? 그렇잖아요? 네. 군인을 본분을 충실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건 누가 처벌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죠. 국민을 그 적지에서 구해왔는데, 네. 그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히려 포상을 줘야죠. 네. 그리고, 저, 그리고 이거 유엔군 사령관이 이거를요, 저는, 어, 강력하게 해군에서 요청을 했으면은, 네. 허가할 네. 상이에요, 이거. 네. 왜냐면, 인도적 차원에서도, 네. 네. 이거 허가할 상이야. 네. 대상에서의 조난자에 대한 인도적 그 처리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국제법에 의원하지 않는 거예요. 네네. 구출하는 거는. 네네. 그래서 아니, 나는 이거 너무 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음. 국가안보실 국방부 그다음에 저는 해군에 이르기까지 이거 완전히 바보, 상바보짓을 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현장 그 고속정 뭐 편대장이라든지 현장은 할 의지가 있는데 계속 상부해서 그냥 그대로 대기해서 지켜보라고 그런 명령이 내려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뭐그 여러 가지 그 정황상 해군 현장 지휘관이 그렇게까지 근의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원래 좀 밸런스랑 저같이 좀 쫄아야 하는 걸 하거든요 그래도 뭐이통신 <웃음> 주고받은 통신, 통신 소중서 작은 무전기에서 북한군 끼리 어? 지네들이 직접 뭘 갖다가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출장했던 해변가의 공군들이상부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떻게 할까 되니까 그러니까 조치를... 예제 약간 예, 감정 말씀 하시는데요 네, 네. 이게뭐 국방부 장관이 뭐감정 정보가 도출되면은 뭐 뜨구적뚝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또 이게 뭐라고 말하는 거고 이거는 상식입니다 네. 상식이고 에 모든 북한 전방지역 네. 육상이든 해상이든 네. 공중에는 뭐 비행기 거의 안 다니니까 음. 그거 100% 감청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감청 그리고 암호화된그 이제 통신은 그 암호 푸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평문을 긋긴 그 거, 평문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다감시 감청 100% 감청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우리가 평문 통하는 거 북한도 다 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우리 작전을 해요. 예. 음. 그런데 네. 가령... 이거를 그래서 이이 북한이 이게, 저, 경비정이, 이거 왔다, 뭐, 그 수산사업소, 무슨, 그, 선박이 발견을 해고, 경비정이 넘겨가지고, 경비정이, 네. 그걸 몇 시간 또, 뭐, 보고하고, 뭐, 이런 게오잖아요다 네, 네. 우리가 알고 있었다, 보시면 돼.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다 작전, 어, 현장 체력하고는 필요한 정보를 다 주는 건 아니에요. 음. SI 정보는, 그 SI 정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그거는, 모든그 공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도. 근데 핵심거는 알려주죠. 작전에 꼭 필요한 거는 전부 알려주 근데 이걸 다 알고 있었다. 음. 국방부 장관. 음. 그리고 이거 다, 예사 지금 그 전부 청와대 다, 이렇게 저, NSC 그 국가무시 다 보고를 하거든요. 예사한 일이 아니네요. 진짜. 그리고 다 알고 있으면서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100% 이거 맞는 거예요. 제가 뭐, 평생 해상에서 작전을 한 사람인데, 그 실제 전투를 한 사람이잖아요. 100%, 그리고 내가 2004년대에 처음 진급해가지고, 음. 제 완스타 때, 제가, 저, 첫, 저, 저, 지휘관 임지가 해군 위함대에요. 음. 위함대 전투 전단장을 했단 말이에요. 서해함대. 서해함대. 네. 네. 그래나 이거 속속들이 알아요, 음. 그리고 또, 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 문재인 정부가요, 정권이 오늘, 오늘칠 7일째거든요. 네. 22일 날 그, 그 총기 사살됐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 오늘, 오늘, 오늘 발언, 처음으로. 발언이 나왔죠. 그 무슨, 뭐, 뭐, 무슨 송고하고, 뭐, 애도를 표하니,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네.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 음. 이미 그날 발표를 해야지. 음. 7일 만에 대통령이 그거를 그것도 수습 보장은 해. 어, 아무, 오면서 보니까 그게 웃어는데 참, 한심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하면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구나. 음.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불행이냐. 그런데 저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각자의, 그, 생명과 안전을 각자가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며칠 후에, 대, 대, 대한민국 소예, 소예배 장성단. 대수장. 네. 대수님 예배역 장성들이 최운한 900명이 되잖아요. 그 성명 발표할 거예요. 제가 오늘 평안을 잡았는데, 제목이 그러지죠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 네. 대통령과 국군의 존율을 묻는다. 이런 게 있어요. 음. 이게 이제 제가 하다가. 조용하죠. 제가 그 지도랑 상황, NLL 상황을 봤을 때 NLL도 사실 이제 그냥 우리나라 양보를 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섬 국가, 섬들 다 점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보. 아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NLL 상황이 분명히 이 상황에서는 이 경비전뿐만 아니라 이 여러 다른 경비 우리나라 경찰 배도 가 있었을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이 옛날에 선상에 대기 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 안타깝고 답답했을까. 음. 시계에서 상부에서 왜 지시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그,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요. 그이 이제 기 그림이 잘 나왔더라고.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이, 이, 그그 지금 했다 이, 이 저, 이 그림이. 네. 이제 그림이. 에올려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투 전단장 할 때, 취임하자마자, 이스에, 그, 이걸 NL 쪽으로 한번 쫙, 그, 숨 쉬러 갔어요. 그, 음, 네. 경비 중에 한정도 고속증 타고 다니면서 또, 어? 구청하면서 가서 이야기 듣고, 쭉 네, 해가지고, 네, 네, 네, 네, 네. 나중에, 대충도 백령도, 뭐, 윤평도 다 가봤는데, 근데 제가, 저, 전단장에 탄 그, 고속증이 기동을, 엔루트 소리 이동을 하는데 네. 제가 설정한 사람이 NLR을 따라서 이동하려고 했어요 사실 사실. 선을 따라서 쪽 그러면 네. 거기 제가 저 장승이 타면은 해군에그 장승 키를 올리잖아요. 네. 네. 그를 약 의도적으로 제 키를 올리고 네. NLR 쪽으로 따라서 네. 해가지고 연평도 그다 백령도 대충 1 0 백령도까지 가려고 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음. 당시 함대 사령관님께서 그. 그 제 직속 상관이잖아요. 네. 그걸 허가를 안 하신다고. 음. 불필요하게 자극을 한다. 근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2004년이니까, 2002년에 뭐 했었죠? 네. 제2연평회전이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그때, 제2연평회전 때, 제가 합동참모본부 정보작전과장 했거든요. 네. 네. 그 정보작전과장은, 해상작전과장이 책임과장인데, 중무과장인데, 저는 그 제2연평회전에 대해서 합참 부장 지휘서 지는 기한아 전부대, 여단장급에서 부대에 그 하달했어요. 네. 그거 제가 기안했다고. 네. 제가 임무가 그걸 떨어져 가지고. 그리고 그 합천 국군도 한5 페이지 정도 돼요. 근데 네. 교원도 조출라고 그러면서 내 종합적으로 다 파악을 했거든. 음. 할 수밖에 없잖아. 그명시 합천 의장이 군중권을 가지고 합천 의장이 지휘서실 전부 에 육해군 가는데. 그걸 어설게할수없잖아요딱 한자 하나로 틀리고 합천 의장 중간 결제 과정에. 제가 개안한 게, 고친 게 하나도 없어요. 아, 그 완벽하게 개안했어 네, 네,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거는요, 이게 저, 저, 저, 저, 저 북한에 그걸 착하의 속속속 보죠 음. 그래서 전단장 하면서 내가 왜 전단장의 깃발을 고총장에 내고, 음. NLA를 따라서 쫙, 그, 야 그쪽으로 다초도순실 하려고 그랬다는 게. 그렇게 강력하게 공체적으로 압박을 하면 북한은 도가 못해요. 그런데 2004년도에 제가 전단에할 동안에 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얼마나 강하게 했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네. 북한도 학습을 할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동부 뭐... 저, 저, 저, 저 또라이 같은 제도관테 걸리면 간다 우리도. 예. 조심해라 한 거야. 왜냐하면 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거든. 만약에 이번에 이런 총격 사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멀뚱멀뚱 보고만 있었다는 이런 거에서 북한이 어떤 학습 효과를 얻을 것 같습니까? 또 하죠. 또 합니까 그, 그, 맛들인지 아주. 아 아, 우리 사도 이만들 그냥 겁먹고 말이면 일찍 퍽 해버리는구나 국민이 아, 검... 죽든 말든 이거 확실히 됐잖아 어, 근데 검... 반대로 어. 이번 고속정에 가서 구출해 왔다 네.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겁나는 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네, 예, 예, 예. 이게 배들이 나가서 사는데 제일 조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배가 NRL을 월경할 때 경고해 주고 응? 또 북한 배 넘어오는 거 경고하고 하는 업무를 갖다가 해군하고 해경에서 하는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 떠나려간 거랑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뭐 응, 그렇게 되면 한국어선 조금만 넘어가면 그냥 북한이 한국어선 어, 그 선원들 다 잡아다가 총살 해가지고 아 그런 경우예요 개무에도... 이, 이, 이, 이번에 이 경우에 음. 연평근의 그 어선들 있잖아요 통제를 어떻게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 어디에 도 보도가 된 것도 없고 또 예병 뭐 뭐 장성할 때, 뭐, 알려줄 리도 없고, 또 제가 물어본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데 이거는 상식적으로요, 이런 경우에는요, 의성들 다기양시켜요기양시켜가지고 일체 유사사항에 대비해가지고, 왜냐면 전통화 실제 버리지면 의성들 이게 통제 문제가 될수 있잖아요. 전부 기양시키버려요 이, 이 행위에는, 저는, 어, 의선들이 없었다 이런지는 이런 보는데요. 왜냐면 원래 절차상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한 가지 포인트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또 우리 남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군 관계자 우리 국민들 말고 있는 게 아니라 음. 또이 해군은 바다가 한 바다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라든지 일본 음. 해군이라든지 뭐 러시아 음. 해군이라든지 네. 바다를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들 해군들이 이 상황을 잘알것 아닙니까? 그렇 이상 그 이제. 일어난 다음에 네. 워낙에 논란이 많이 일어난 다음에 우리 우리 리, 우리 해군의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주변국 해군들이 왜냐하면 <웃음> 저는 생각은 일본 해군은 자국민을 절대로 일본 자위대가 이렇게 대,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 심지어 뭐 중국 해군 또한 많이. 아니, 아니 재밌는 거는요 한국 부축함이 일본 해역 일본이 선포한 해역으로 들어가서 배를 갔다가 나포해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네. 자국민을 이렇게 대우,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한국 해군의 이화 예, 게 이게, 한마디로, 저, 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법적으로, 그, 인도주의. 네. 즉,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게 왜냐면, 국제법에 해상 조난이에요, 이거 조난. 10종이나 그렇죠, 해 그렇죠.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죠. 왜냐면, 새벽 1시, 21일, 1시 26분에 조타실에 있잖아요. 조타실에 있던 이분이, 뭐 사무실 가도뭐이 좀, 이좀 본다고 갔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 이게 배의 단기 체계가 아시죠? 네. 그, 00시부터 네. 네. 네. 네. 네. 04시까지 미도가치라고 그래요 8시간 무조건 당직을 쓰거든요. 항의 당직을 그러면 00시부터 04시까지 단기를 으면 다음날 낮에는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당직을 쓰게 돼 있어요. 그, 네. 네. 네. 네. 나머지 시간은 8시부터 저녁 17시까지는 갑시간이잖아요. 그 또, 도 일을 해. 네네. 그 나머지, 이제, 당직 시간하고 값 시간 뺀 시간이 자기 쉴수 있는 시간이에요. 네네. 근데 이분은, 당, 항해 당직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네네. 그 미도하지 당직을 영영시부터 공개시간이 있었는데, 1시 2 6분에 조타시를 사무실에 좀 갔다 오겠다 하고 떠났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이게, 저, 무궁화 10%라는 이 선박도 웃기는 이야기예요그해양수산부에서 이거 운영하는 선박, 네, 저는 그 지도자인데 그 당직자가 떠나가지고 당직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어 네. 2시간 30분 동안 네. 2시간 34분 동안 네. 자리 비웠서 이거는 저 근무지탈이에요 음. 근무지탈이라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다 조치하는 게 없어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 찾을 노력을 한것 뭐한 같은데 잘안 보이니까 근데 다음날 점심시간 때까지 안 보였다 점심 물로도안 네. 네. 보였다 그때 이걸 실종신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거는 기강이요. 네. 해양수산부 이거 무책치게 돼. 그렇죠? 네. 이거 저 선장, 네. 무궁화0포 선장부터 이거 조사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네. 그게 그렇죠. 국가 기강이요. 대통령부터 청와대 국가 보실 때부터 말단 저 현장에 그무궁화0포으로 지도성까지 완전히 저 망가진 거예요. 이거. 군에서 보초 쓰다가 예를 들어서 1시간 보초 근무 섰으면 그 다음 보초는 인수인계하고 가는 그그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종이 실제 1시 26분부터 사람이 없어졌는데 네. 다음날 점심시간 때 가지고 그걸 했단 말이야. 이금 시간이 쭉 시간이 오잖아요. 네, 네. <웃음> 죄송합니다. 11시 35분에 저, 저, 다음날 11시 35분에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실종신고를 12시 51분에 했어요. 그 실종신고할 때까지 12시간 넘게 걸렸다고. 그것도 문제야.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웃음> 그러니까 이게요, 완전히, 아자, 계속 좀, 저, 저, 좀 흥분해서 말씀드리는데, 청와대부터, 대통령부터, 저 말단, 농화시포 뭐 어로지도선까지, 기강이 완전히 해체됐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의 종착점은 북한의 사죄나 시신수습이 아닙니다. 바로 북한의 책임자 처벌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지켜만 본군 책임자 또한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가려야 됩니다 저는 어, 이 사람들의 옷을 벗기고 감옥에 넣어야 할 일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학력이었던 교통사고 세월호 당시에 박근혜의 8시간이라는 말이 얼마나 국민을 어, 달고 었습니까 그러나 북한의 통신을 실시간 감청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의 10시간은 아주 질이 다른 문제입니다. 반드시 따져야 되겠습니다. 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지상명령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일본 정부와 미국 정부가 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지는, 기울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알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70년 전에 어, 우리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해를 어,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서 70년이 지난 지금도 북한 땅에서 그 유해를 발굴해서 하와이에 있는 유전자 감식센터에 옮겨서 그들의 에, 에, 어떤 가족들을 찾아서 유, 유, 유해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25 기념식에서 하와이에서 돌아온 우리 6.25 전사자들의 유해를 탁현민의 쇼를 위해서 그 유해를 짐작 취급하는 사례를 우리 국민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우리는 지켜봐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기까지입니다